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초보스럽게, 중급스럽게, 상급스럽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이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스윙 5단계를 한 복습 한번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절대 스윙 5단계는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리십니다. 5단계. 그럼 이 5단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또 약간 응용을 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 점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절대 스윙하면 그 당시에는요. 오른손이다, 왼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꺾어 하면 은 여기에서 오른발 허벅지 바깥쪽에서 왜? 저는 이런 모양을 사실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테이크백을 할때쫙 이쪽으로 가면 저는 이 모양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꺾어에 대한 모멘텀을 걸지 않으면 다이 위치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다뒷땅이나 그러니까 약간 오른손으로 걷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실제로는 이 정도로 연속 스윙에서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꺾어 하고 들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는 팔도 들지만 이 하체도 틀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 들어와 틀어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l 2에서 약간 힌트를 드렸잖아요. 절대 스윙을 할 때는 이 생각을 약간 오른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막 왼쪽이 돕는 게 아니라 딱 오른손으로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돌 때도 쭉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모양 돌았잖아요. 그러면 들어까지 됐잖아요. 꺾어 들어까지 됐죠. 그 다음에 떨궈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떨고는 수직으로 그냥 떨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많은 교수가들이 말이 되냐 이게 숙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지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그냥 원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게 맞아요. 근데 다운 수윙을팍 시작하면 왼쪽 골반이 뒤로 확 빠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하면 팍! 이렇게 들어가니까 원래 들어가는 위치로 들어가게 하려면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해서 떨궈야 돼요. 근데 떨굴 때마저도 오른쪽으로 떨구는 거예요? 왼쪽으로 떨구는 거예요? 음, 오른쪽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디딤발이에요. 모든 운동을 할 때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에 디딤발은 디뎌 줘야 돼요. 그건 이제 반드시 왼발이어야 해요. 그래서 꺾어 들어, 자 했죠. 그 다음에 떨구는데 왼발 디뎌, 디뎌 떨구어요. 이때 떨굴 때 손을 떨구는 게 아니라 보통 뒷땅이 난다는 분들은 전부 손을 떨구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깨만 어깨 덩어리를 그냥 어깨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고그 다음에 뻗어 뻗어는 제가 뻗는게 아니라 그냥 힘에 의해서 뻗어지는 거죠 탄력에 의해서 그 다음 피니쉬는 돌아가는데 그 피니쉬에 힘이 남아 돌면 뭐 풀로 돌아가고 만약에 피니쉬 힘이 안되면 그냥 가는 만큼만 가면 된다 즉 절대 스윙은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지만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의해서 좌우된다. 특히 중지와 약지에 의해서 들어지고 때릴 때도 에 중지, 약지 이외에 검지가 도와주면서 때리는 굉장히 오른쪽에 특화된 스윙인 겁니다. 그래서 공은 가운데 놔도 되지만 이제 나중에 오른쪽에 놓는 것도 알려드리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꺾어들어 자, 꺾어 들어 틀어 디디고 떨고 그냥 가는 거죠. 뻗어, finish.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안 가지만 안 가도 돼요. 왜 떨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굉장히 떨고가 심하니까 높게 공이 올라가죠.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놓고,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옥선생은 쭉 전부 피니시까지 돌아갔지만 실제로 이피니시는 제가 하려고 간게 아니라 떨구는 그 탄력에 의해서 그냥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직으로 떨군다 떨군다 수직으로 자 가면 또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 이런식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근육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점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늘그 구간에 몰려 있을 뿐더러 어 아무래도 이 거리의 일관성이 매우 좋아지는 편이에요. 왜이큰 근육으로 쓰면 어떤 막 순간 동작이 막 일어나진 않거든. 작은 근육의 어떤 탄력이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가 저는 꺾어 들어가 이게 결국은 들어예요. 들어로 끝나. 들어 한 단어로 끝나요. 들어 떨고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 그냥. 들어 하면 꺾어 들어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들어 떨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 떨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리를 많이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어깨를 꽝 떨어뜨리는 거예요. 꽝. 다시 여기서 들어 응. 떨구는거기서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들어. 떨고, 들어, 떨고, 들어, 떨고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이언으로 하세요. 어,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지금 치면 정신없으니까 제가 드라이버 치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절대 스윙 드라이버 그리고 태풍 스윙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드라이버를 다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절대 스윙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절대 스윙 5단계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나중에 이거를 두 단어로 줄이면 들어 떨고 그리고 거기서 빠트리만드는게 떨굴 때 디디는 거, 디디고 떨구는 동작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절대 스윙 다음이 태풍 스윙이었잖아요. 음, 태풍 스윙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쭉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